小我不去呀 여보세요? 안녕아예 아, 태민씨 예, 제가 지금 배이 나서 아, 제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서 사정은 아, 문장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우리끼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. 오늘 사정 잘부니 그때구나 기억났다. 씨. 저기 네, 잠깐 다들 모여봐요. 그 오늘 태윤 씨가 아파가지고 못나온다면서요 카메라 혜건 씨가 잡아요. 걔한테 카메라를 막 안된다고 어디 아, 늦게 잤어? 아 제발 좀 지금이라도 좀나 카메라 딴 사람한테 좀 맡겨라 좀태건씨그 이거 녹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수평만 좀잘 맞춰줘 어디 아파요? 아, 아니요좀 피곤해가지고. 아, 그리고 그 바로 녹화 들어갈 테니까 바로 준비해 줘. 네. 아, 좀 지금이라도 바꿔라 좀. 우리 원 테이크니까 잘 해봅시다. <웃음> 아, 네. 여기 수생 식물원은요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는데. 서배고리이네 여기는 나비생태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날씨가 좋을 때 어, 나비를 쉽게 볼수있고 이상으로 나비공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 장비 정리하고 차량과 확인할게요 뭘 확인해? 지금 찍었네 <웃음> 찍 없는데? 어디 아파요? 아, 아니요, 좀 피곤해가지고. 아, 여기 날씨가 좋을 때뭐 나비를 쉽게... 일어났어? 아... 어...